2019년 계획, 2019년 계획, 독서, 책 읽기, 독서, 책 읽기, 독서, 책 읽기, 적어도 1개월에 한 권, 적어도, 1개월에 한 권, 적어도 1개월에 한 권. 다이어트, 다이어트, 다이어트. 10kg 살 빼자, 10kg 살 빼자, 10kg 살 빼자. 수영 배우기. 수영 배우기. 수영 배우기. 읽다. 읽다. 읽다. 적어도. 적어도. 적어도.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배우다 배우다 배우다